안녕하십니까 2월 9일자 해외선물 미국 션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하는 저는 유진최선물 투 김덕수입니다 그럼 해외주요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는 모두 하락세로 마감했습니다 미증시는 구글 AI 바드가 부정확한 내용을 답하는 등 정확도가 떨어지는 모습에 알파벳이 7% 이상 급락하며 지수의 하락을 주도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챗, GPT와 비교되며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전망이 하락했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 총재 등 FMC 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도 낙폭에 영향을 주었네요. 원유는 공급 우려가 확대되며 추가 상승했습니다. 이란의 석유부 장관이 올해 유가가 상승할 것이란 발언도 상승 요인이 되었네요. 최근 시장은 AI 이슈로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AI 관련주와 반도체 업종이 두드러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한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을 보이는 종목들도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이지만 엇갈리는 경제 표 속에 증시는 지속적인 랠리를 보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더 포지션 동향을 통해 나스닥 장세를 분석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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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9일 금일 주요 경제지표 발표는 한국시간으로 오후 10시 30분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 발표가 있습니다. 이전치는 18만 3천 건이며 예측치는 이전치보다 소폭 증가한 19만 건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옵션 관련 기업들의 기업 이벤트 일정은 장마감 후 페이팔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시장 예측치는 주당순이 1.2달러로 예상되고 있습니다.